오, 야와 근데 나름 나름 느낌 있다 나름 어, 느낌 있데 저걸 진짜 동화 속 왕자 같은데요 <웃음> 누가 누구 거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웃음> 네, <마음. 웃음> 됐다. 어, 보도한데 이거? 와, 이게 A인 것 같은데? 어, 위치으로 가시죠, 오, 여러분들. 가자. 갑시다. 위쪽으로. 자. Goes. 자, 갑시다. 에이. 살짝 판타지적. 오, 야 이런 것도 있다, 이거. 어. 이거 일단 한 거. 갈게요. 판타지면 좀 뭔가 좀 화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좀 뭔가 그... 사실 뭔가 없어요. 어? 이게... 야, 이 판타지 같아. 저 조명이 살짝 그 달같네. 어, 달 알면서... 지금 조명이랑 같이 찍히는 어, 게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달같은 느낌이 들면서 판타지 같네. 이게 비 형이 갑자기 저 보름달로 인해서 늑대 인간으로 변합니다. 어, <웃음> 야, 좋은 판타지다. 아우, 한번 해. 아우. 어, 아우, 괜찮아요. 옆, 옆모습으로 아우. 아우? 아우 가능한가요? 저 지금 보름달에 형이 지금 연요모습 아우 가능한가요? 연모습 아우? 네. <웃음> 어 맞습니까? 오케이. 자, 왔다 판타지다. 야. 아, 흑백에 느낌인가? 띵건. 아, 이 조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판타지. 아니, 뭐죠? <웃음> 자, 봅시다. 지금 그 요신데? 아,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닥에 한 번만 찍겠습니다. 오케이, 바닥 컷한번 갈게요. 자, 네, 오케이, 갈게요. 그래서 BC 다리가 살짝 의미합니다. 약간 그렇죠. 야, 그리고 약간 고개를 숙여 줄수 있습니까? 약간. 고통에 빠진 그 왕처럼 나치 나치 나치 나치 나치 야 이거다 이거 야, 야 얼굴이 야. 다 한다 태영아 야 이게 A 컬이야 태영 씨와나 남자 잘 찍은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됐고 네, 오고됐오케고오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괜히 CG가 아니라 셀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이것도 멋있다 셀러 할러그 우리 셋이 아까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게 이것도 멋있어 이것도 멋있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약간 와일드하고 늑대 같잖아 약간 와잘나어어야늑대인가어야 이거다 이거다 약간 늑대 오오이이야오거오오 이거야, 이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좋았 좋았다. 좋았다. 이건 모델 어, 이거이게메이커 이거, 이게 같게요. 아까 그게 이거 이거, 이거 모델이 메이커 너무 a 급이었다메이커 오케이. 어. Okay. 자, 여시여시여시 RM 씨 음. 이제 뭐나 어떡하냐? 우리 어. 우리 여기 우리 여기밖에 없는 거지. 뭐 찍고 싶은 거있습니까형형이 어. 그게 뭐라고요? 주제가? 저 자유입니다. 자유요. 자유만 바깥에 나갈까요? 저는 네. 바깥으로 가아 여기, 여기. 아 그럼 그럼 헤메스 여기서 보고 가죠. 와, 아 오케이. 자유라고? 예. 네. 오좋다야야 밖에 나가. 아니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아 사실 자유가 그자유이 아니고요. 그 알아서 하라고 자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메스. 조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외니까. 제가 식전 전화 놨잖아요. 여기 남겨 둘까? 어우 자유네. 아, 자유롭다. 야 이거다. 어 남지 알, 알통 봐 봐. <웃음> 아, 좋아요! 아, 귀여워! 귀여운데? 아, 좋아요! 아, 이거 합성한 것 같아, 눈이. 거자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초점 맞추고요. 자. 하나, 둘, 셋. 어, 남준이 위로 올라탈 때 조심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저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클로즈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 됐습니다. 오, 야, 이거 좋네, 이거. 다음 다음 옷이구요 다음 옷이. 확실히 사진을 찍는 애가 잘 찍네. 자, 이제 셀레 어떻게 할까요? 셀레셀레 셀렉. 사다 끝났습니까? 아, 저는 형, 뭐다 건질 수 있는 사진들일 거예요, 아마. 오, 오잘잘 <웃음> 자, 이거. 자, 이거 하나. 오케이, okay, 이거. 이런 것도 좋아. 이런 것도 좋아. 다 잘났어요 형 거는. 네, 네, 네. 그 전과 전과 한번. 이거 요 이거 없잖아요. 어, 아 이거 좋다. 이거 아, 좋잖아요. <웃음> 이거 얼마나 좋아. 야 이거 이거. 아니, 자유롭게 아, 한대. 자유롭잖아. 나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랑 맞아. 밑에 거랑 그 아가수. 그 맨... 점프하는 거. 어. 오케이. 와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종욱 씨로 오세요. 자전 언제 치면 됩니까? 두어으로가시면 아. 됩니다. 자 해매 누구냐? 해매. 저 해매입니다. 해매. 자. 아 해매면 이거면 이거면 다 통일. 이아 <웃음> 무슨 이건 밖에 없어 해매가. <웃음> 자빵빵빵 것들을 위한 시야, 어떻게 표현을 네. 합까요예 뒤로 시작어요 일단 자 빠빠빠 한 갑니다 잠만요 띵띵띵 아 간단하게 이제 안무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떤 게 작으신 거죠 아 이게 뒤로 보는 작으신군요 네. 발차기 네, 한번 네. 해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발차기 한번 어. 해주시죠 발차기 아, 아 정식 그 발차기 어떻습니까 싸비 네. 발차기 할때 네. 표정 아빠 자잠깐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하자하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나왔다, 나왔다! <웃음> 아, <웃음> 달라지기 나왔다! 야, 나왔다. 한 번만 더! <웃음> 다리가 쭉 펴지지 한 번만 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저 감동이 많으셨어요. 네. 하나, 둘, 셋! 뻗어요! 아,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야, 좋아, 영화, 좋아! 영화, 영화 분다 근데? <웃음>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간, 영화. 본사. 제가 볼 때는 발차기 하는 거 하나. 네. 발차기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옆에 우리 댄댄 그거 하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피터팬 모습으로 하나 둘 셋. 피터팬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좀 아, 밝게. 아 윤경 윤경 잘찍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금이얘 때문에 구도가 안 나와. 이게 얘 진짜, 때문에. 진짜? 아까 그 발차기 진짜 하찮게 나와서 좋아요. 진짜 하찮게 나왔어. 옆에 조명 봐봐.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다다다다 어 데스크. 오케이, okay, 좋아요 a <웃음>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a to it. i o u go 이거. go t t y g u g to it. y o 아 go to it. y o 야 go to it. 이 o u go to i it. You go 정우 씨. <웃음> <웃음> 이거 신인 배우 고인배데이곡좀 향해 가고 싶이이 아, 이거 좋은데 오고. 근데 이거 약간 좀 아, 약간 좀 네. 웃기게 나와서 아 조금만 예. 마지막 거 하면 돼. 마지막. 거. 나 나도. <웃음> 야, 난 이게 너무 <웃음> 좋은데. 좋은 아, 네, 이거 너무 웃기고. 근데 좀아니 마지막 거 합시다. 마지막. 마지막에 하찮게 나온 네. 이걸로 합시다. 네,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하나라? 약간 크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우리만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하나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랑. <웃음> 아니야, 아니, 장난치냐? <웃음> 아, 아, 감정 아니, 카드 나. 설치하지 말라고 잡힌. <웃음> 자, 자, 하나 하나 더 올라야 돼. 자, 맨 위쪽으로 올라야 돼요. 자, 맨 위쪽, 더. 맨 위쪽. 난 이게 모르는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좋은데요? 이거 이거 이거 가시죠. 여기 가시죠. 네, 여기 가시죠. 다음에 지민이 이거 추가 셀렉 가능한가요? <웃음>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 이거. 야, 우주왕비. 형, 형. 아, 구독, 구독, 구독. 왜, 뭐야, 모자 쓰죠, 거. 기 늑대 인간인데 늑대 인간. 아, 저 아. 쳐, 쳐다보시는 게더 웃겨. 뭐지? 뭐지? 재든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아니야? 아나나 이거 위에 건 너무 좋은데. <웃음> 야 이거 대경하면 <웃음> <이거, 웃음> 해야 될것 같아. 고독 고독. <웃음> 뭔가 이육 선수 같지 않냐? 나쁘지 않은데 프로필 사진 같아. 아, <웃음> 아람단 같아 아람단. 초딩 같아 초딩끼리. 자 그다음 누군가요? 끝났나? 윤이 씨가. 아 맞다 윤이. 아유이 간체 빨리하자. 야 스피디하게 하지. 난주 아야 이거 빨리 오디 꼬아. 자 오케이 오케이. 저하고 태형이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쉬었으니까 오케이 우리 둘이 먼저 촬영을 할게요 우리 둘이 근데 주제가 뭐였지? 오케이, 모니터 해드릴게요 자, 유닛부터 빠른 진행을 해서 제가 쓸게요 아, 에? 좋다 네. 아, 감독님 왜요? 쓸수 없어서 그런 왜, 거 아니에요? 왜, 왜 그런... 쓸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좋다 어, 좀 밝아요 감도 좀 밝다 지민이 표정이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아, 어. 아, 짐이 표정이 좀 그런데. 아,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좋은데, 요 어, 좋은데. 좋은데. 야은데데 oh, yeah, 좋은데. Oh, yeah, oh, yeah.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t h a 좋 s 좋은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이거 좋은데. 좋은 입맛 보이던. 응. 어, 끝, 끝. 뭐야 이게 이게? 이거 같은데 나왔어, 나왔어. 이게 뭐야? 벌써? 이게 컨셉이 뭐야? 아간 입맛 보이. 입맛 두 번째. 거.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슬리로. 밑에, 밑에. <웃음> 아니, 이게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슬리가 같이 아 시계랑 이런 거 보여줘. 시계 없는데. 디딘. 어, 아. 아, <웃음> 어, 좋아요. 지금 부자 같아요. 형, 돈좀 지어 줘야겠는데요? 그러게. 야, 돈이 있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없냐? 혹시 1,000원짜리 있나요? 나 있어. 나 있어. 야, 나 있어. 야. 천 야. 천나 있어. 나 있어. 비켜. 1,000원 여기 소풍 한번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1,000원이랑 5,000원도 좀 섞어 주세요. 아, 나돈 많아요. 기다려 봐요. 정구이, 정구이 전구 지갑에 장난 아니잖아? 아, 정구이 지갑 나와야 되는데. 형, 현금 부자. 아니, 제쟤 가방이 조금... 돈이 조금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와, 한 장. 아이, 많아, 많아. 이거 이거 해 줘야 된다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웃음> 되게 더 없어 보이는데? <웃음> 자, 오케이,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웃음> 오, 오, 와, 진대한번더 갈까요? 한번 더? 야, 이로우코이 역시 괜찮네 아, 12,000에 12,000원 행동 갈게요, 13,000원이야 아, 하 둘, 셋만원 <웃음> 행복도 아니고 만탄... 오! 오 만원 행복도 아니고 만탄... 오! 오 오케이 야, 영화, 영화 스같은 부자 같아, 부자 같아. 아니야, 근데 최고는 이거야. 이거. 어, 야, 아가 이게 대박이었어, 이게 이게.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야, 야, 야. 야, 이 제대로 졸부 같은데? 이게, 이게 진짜 멋있었어. 오케이 나왔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 아련 갑시다, 아련. 야아아 이거 진짜 졸부 같다야. 천 원밖에 안받는 근데 파란색이 파란만 원이 너무 CG처럼 나왔는데? 성같 <웃음> <잡수 없는> 그러니까. <웃음> 형이 이한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 제통, 아, 하나,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t h t s r i right, t h t s r i right, t s good. 공포형은 공어이 가운데가 너무 세고 <웃음> <웃음> 아니, 시선이, 남선이 다른 안 빠져. <웃음> <웃음> 너무 다풀어요. <야, 웃음> 아련하게 해,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어, 진영 제대로 아련하네. 어, 호비, 아, 아, 아련해, 아련해. <웃음> 아르네 아르네. 아레스크. 진영 진영 거의 떨고 있는 아기 형소야. 개. 산점 재밌게 하겠다. 빠비 형인가? 아. 와 진짜 거, 와, 진영이 제대로 하네. 에시영 영. 영, 영 와, 아 영웅영화 한 다르네. 아잠아 다르네. 나나 아르네네. 형형 아, 형, 형은 솔직히 제... 말하면 형은 되게 재밌어 보여 지금. <웃음> <웃음> 와 진짜 이 정국이 이 기운이 너무 세요. <웃음> 날개가 날개가 너무 센거 같아요. 승자일 수도 있어 정국이가. 오 오케이 자 원근감 생겼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고기 더 들어야 돼요 지금 고기 더 들어야 돼. 아 진영 입술 잘래요. 아, 네. 뭐, 오더더러 오더더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아. 닥쳐 닥쳐 닥쳐 닥쳐. 너무.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good oh, good 나왔다, nice 나왔다, 나왔다, nice that's g o 오케이. 개하 개하 개하 아이 뭐야 씨. <웃음> 아니 진 형이 옆에 다 부들부들 거리겠네. 아 자꾸 질러 자. <웃음> 근데 이런 거는 약간 행동을 다 똑같이 해주면 되게 약간 그런 거죠. 아 약간 기본 히어로의 기본 자세 팔짱 아니야? 팔짱. 여기다. 오케이 팔짱. 처음에 팔짱. 딱 다리요. 이렇게 딱 해서 팔짱 딱 이렇게. 오케이, 팔짱. 고개 떨구고. <웃음> 비장한 표정. 고개 좀 들어. 고개. 자, 고개 들어. 고개 좀 들어. 마지막 승부 OST 넣어 주세요. 어. 이제 뭐 할까? 할까 이제. 뭐, 뭐, 뭐, 위로, 위로, 위로? Okay, 대관수 어때? 어, 대관수. 오른쪽 대관수손어 아니, 여쪽 왼쪽으로 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응. 이렇게 할까? 난, 네? 그럼 난 팔짝 게 너, 뭐 그래, 너 하고 싶어. 팔짝 게요게요 자, 네, 아, 오, 아. 진짜 의미 있는 그분이셨고. 와. 아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 아, 언제 저희가 옷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아, 언제 아, 이러, 이렇게 입어보겠어? 아 어, 정말, 정말 아, 오늘의 앞건은 거는... 오늘이처음이지 마지막일 어, 거예요. 아, <웃음> 아 정말 진영이 매번 하드캐리 한다 아, 이럴 진짜, 때마다. 응. 아 진영은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아, 만든 거야. 진대은 아, 재능이에요. 자허비 허빈 허비 그걸 가져갈 거예요. 아나 저는 진짜 진짜, 나중에 진짜 이대, 이대로 진짜 수선해 달라 그래. 아 진짜 너무 예뻐. 아 근데 다들 잘 만들던데요? 어, 진짜 잘, 잘 만들어요. 만들어서. 네. <웃음> 본인이 될까요? 저것도 재능이라니까요. <웃음> 자, 그럼 우리 다음화 달려라 방탄, 달려방탄 사진전에서 우리의 예술성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달려라, 달려라 방탄. 방탄! 방탄! 자, 몇 칸요? 달려라 방탄. 방탄! 아, 어디죠? <웃음> 여기 어디죠? 여기 바 우리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네. 아, 좋네데요 네. 회사가 좋네요, 아주 그냥. 네, 네. 저희 회사 처음 보죠? 네. 들어봐 주세요. 네, 저번에 했던 방탄 사진전 기억하시죠? 네, 오.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마무리. 오. 여러분들이 촬영,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오. 보시고. 오. 방풍명과. 난 보는 자, 게 너무 좋아. 만드는 거 싫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응, 후우병의 후병, 사진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지비가 찍었죠? 아, 네. 네. 저는 약간 저와 윤이 형그 쇼미더머니의 사진었그 아, 그, 사진이 잘어요어디나왔지 아, 아, 아, 네. 굉장히 궁금합 아, 아, 그 유닛 좋았 네, 저희 어, 어디서 보면 돼요? 브렇게가유닛입요 아, 네. 아, 여이 있는 거에요? 사진이 네. 아, 사진거에 와, 진짜 많다. 우리 갤러리 같아요. 이젤에 있는 게. 아, 하나씩 봅시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픈해주시죠오오 <돈> <돈> <와. 돈> 모이시니까?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와, 아니, 이, 이, 이, 네. 두, 이, 두 명의 표정의 조화가. 네.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도, 돈 날라가는 게 좋아요. 진짜 졸부 같지 않냐? <웃음> 제 <제가 웃음> 협찬 돈 보이십니까? 협찬 돈. 아, 아, 아, 근데 제가. 자켓. 근데 제가 이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네. 둘이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요. 러잘 네. 어울려요. 되게. 아, 이 둘의 케미 좀 기대해볼만 합니다. 뭔가, 아, 뭔가 기대해도 되나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이러다 음악 이러다,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 각 상경하는 사람 같다. 아, 설마? 아, 네. 둘이 오케이, 너무 알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네. 네. 두 번째 작품, 바로 공대. 슈가 장에인 아, 아, <웃음> 아련이네, 아련. 아련이죠, 아련 아련 CG 같지? 않네. 아니... <웃음> <웃음> 합성 아니지 정말 피터팬 네. 같습니다 네. 아, 정말너 옷이 진짜 예쁘다 아, 그렇구나 어디서 구했냐 이런 거? 거다 우리가 만든 거. 옷이었지? <웃음> 자, 다음 작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오 진짜네요. 아, 형 진짜. 다음 작품. 이거네 3131. 와. 야, 이거는 영화 제목만 쓰면 포스터다, 포스터. 음,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터 해도 재밌고 포스터화 도 재밌을 것 같아. 정 씨. 네. 같이 드라마 하나 하시죠. 네. 영불은. <웃음> 약간 영화 영화 포스터 같다. 어, 그치? 진짜. 야, 다음. 자, 다음. 영화 하나 찍으시죠. 오. 아. 아. 이제 제목은 now, <있습니다> 오, 지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 영화 제목 같네요. 네, 영화 제목같이 네, 제목 이렇게 만 영화 제목 아니에요? 영화 제목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지금 만나러 가며. 가며. <웃음> 네. 여기서 지금 만나러 감녀. 감녀. 네. 지금 만나러 <웃음> 감녀. 아, 감녀. 음. 감녀. 다음 작품 보여주세요. 다음 작품. 아! 아, 이 작품은 일단, 일단 본인이 이 카펫 무늬와 이잘 떨어져. 의상 그리고 이 왕관 이 붉은 톤으로 굉장히 잘 뭔가 매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 너무 좋아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레드킹입니다 네. 빨간 왕 오 레드킹. 네, 레드킹. 어디 야 왕자 의 게임 같은데 나올 거 같아. 네. 레드킹 좋아. 정말 근데 사실 이 왕자의 게임, 이 왕자의 동공의 게임. 눈빛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이에요. Yeah. 아, 좋아 좋아. 아예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 멋있네요. 자나 자. 왕관이 진짜 한칼 했어. 사고 싶다. 왠지 나 나올 거 같은데. 네. 자 나왔네요. 아이 아, 아, 아, 아, 사진 아. 아, 아이 사진. 귀여운 악동. 아 귀여운 악동. 이게 제목이네요. 비양인의 아, 귀여생때를 네.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이 사진의 포인트는 뭔가 살짝 허접함이 네. 어이 사진의 포인트가 B 급 B 급, 네삐급 네. 감성. 그 영화들에 뭐 그런 밥, 것. 발 발. 사려. <웃음> 아, 이 사진의 제목 윤기는 여기서 살아입니다. 아 윤기 그, 여기서어요 여기였는데 아, 이제 백화점에서 떼쓰자. 내 바람만 사달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하겠죠. 백화점에서 사로나 갈 테니까요. 아, 네, <웃음> 잘하 <윤리, 웃음> 엄마 갈 테니까요. 그렇죠. 윤기는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라. 윤기 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렇군요.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다들 잘 나왔어요. <웃음> 어,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저의 작품입니다. 제작품입니다, 제작품. 아. <웃음> 아니 이티허접한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 <웃음> 이나 이나 주제가 뭐예요? 조종 씨? 작은 씨. 아, 맞다. <웃음> 작은 것들을 위하셨어. 아, 그러네. 자, 이, 저, 정말 그금방이나 동화에서 튀어나온 <웃음> 작은 요정 같아. 아, 혹시 잘... 되게 많이 도와주러 다니는 그 혹시 요정 같은 느낌표현하려를 말하는 거예요? 제 힐을 힐러 좀 불량배들. 예. 그 떼를 잡아주고 네. 불량배들을 떼려 잡아주는 네. 요정. 요정. 네. 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정말 이 요정이 날 보호해 준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불량배로부터도 정말 이길 수 자유롭습니다. 네. 정말 사진의생동감이 넘쳐요. 맞아요. 네. 훌륭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넘어가시죠. 다음 사진 누굴까요? 와, 워프, 네. 주습 아, 요 네. 어, 아, 네. 아, 표정. 아, 치명적이야. 아. 주제는 마냥 좋아입니다. 마냥 좋네. 네. 이 보이십니까? 아, 치명, 아 뭐, 치명적이네요. 이 웃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자 하는 이 표정. 오. 모델과 저가 굉장히 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어. 아, 근데 가장 또 옷다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정국씨 아주 잘 만들어줘가지고. 아, 네. 네.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고된 일을 끝내고, 이 자세.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느낌. 네. 네. 어, 네. 말하는 말하는 좋아. 좋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예요? 이들이 인생을 알아? <웃음> 아, 갑자기요? 니들이 네. 인생을 알아 표정 네. 어. 마좋 아, 표정이 다했다. 네. 아, 저 시계 시계가 무슨 이거 시계 그 자랑 그 그거 사진 같지 않아요? 그 룩북? <웃음>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딱 보면 이렇게 <웃음> 합성 찰. <같지> 딱 <않나? 웃음> 꼭... 시계 합성 차 같은. 아. 네. 훌륭한 사진입니다 훌륭한 사진. 아, 아. 얼굴이 나왔죠. 아시 g 야이 CG, CG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 시 g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누가 찍었지? 제가 찍었습니다. 아, 정국 씨, 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컨셉 이제 자유였죠. 그렇죠, 자유. 자유. 저는 뭐, 근데 딱히 저는 카메라를 그냥 들고 찍은 것밖에 없는데 카메라는 거들 뿐. 카메라는 걷을 뿐, 네, 어. 뿐. 어. 남준 형이 다 했죠. 자유롭네요. 자유로운데 이게 지금 보시면 표정도 그렇고 살짝 뒤로 넘어가면 이제 큰일 아. 나잖아요. 와, 저 슬리퍼. 걸로 네. 가겠다. 걸로 아. 가겠다. <웃음> 아, 작품형 걸로 가겠답니까? 그, 그, 골로 어까그거이에요 그 G-O-A-M. 어. 오, 오, 목표로, 가겠다. 가겠다. 목표로 가겠다. 목표를 로겠다 자유롭게 목표를 향해 목표를 가겠다. 향해 뛰겠다. 목표로 가겠다. 멋있네요. 좋네요. 자 이제 부터는 단체 작품입니다. 누가 찍은 거야? 아 이건 제것 같네요. 아마도. 오케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게 버,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아 너무 너무 만족해요. 제가 세기말 감성인데요. 아, 아, 아, 너무 와 좋게 지금, 지금 디테일이 다살았어요 제가 찍었 제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봐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와 장난 아니죠? 아이 작품 제목은 진이 날다. 진이 날다. 네, 날아올라 저늘 멋진? 네 그렇습니다. 와 저는 정말 감명 깊은 게와 어떻게.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는지 이이 아, 이, 이, 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 많이 나오는 광고 아, 같은 데 보면 이제 음료 광고 음, 같은 데 보면 음, 많이, 그렇죠. 네, 많이 나오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탄스러운 부분은 제가 무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손 끝과 발끝. <웃음> 아 발가락 보이실까 아, 네. 네. 가... 포인이라고 하죠? 포인이라고 해디죠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합성해보고 싶은 사실 아닙니까? 뒤에 하늘 이런 거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합정돼서 돌아다니니까 합성해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합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아 표정이시다. 예술이야 위버스에 어르신. 많이 돌아다니겠구만 <웃음> 디스커버에 많이 뜨겠네요 아, 많이 뜰것아춤팔 아, 8년이나 췄는데 이 정도 내야지 자, 마지막 아, 참고, 이거, 이거는 저희가 안 씨. 찍었어요 이거는 저희 감독님이 찍으신요 맞습니다 셋 아, 아 앙팡만, 앙팡만, 앙팡만, 앙팡만 감독, 감독님 같지 않나요? <웃음> 이제는 앙팡만이었어요 앙팡만이었는데, 어, 진짜 서한국서참훌륭한 사진이 한닌가 저는 여기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가에서한가느지한하다고요가느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 아이산진짜 느낌 있다. 아, 이렇게 아, 하죠. 아, 어벤져스로 하죠. 아,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벤져스. 방, 방벤져스로 하시죠. 방벤져스. 방벤져스 하시죠 방벤져스. 방벤져스. 어방자스 하죠. 어방자스. 아, 알겠습니다. 어방자스. 어방자스. 자 이제 우리 점, 이제 점수를 한번 비겨 봐야 되는데. 아예쁘다다 <웃음> 약간... 아, 작품성이 넘쳐나가지고. 야 이거, 이거 솔직히 여, 여기 지금 무슨 작품 걸려 있는데 이거 대체해도 될것 같아요. 자, 맞아요. 이거 빼고 다른 거 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회사에 이걸로 다 도배합시다. 오케이, okay, 그럼 아 여기 왼쪽 작품부터 쭉 한번 가 볼까요? <웃음> 개인 작품만 하면 돼. 개인 작품. 아, 개인 작품만. 제 생각에 이거는 이거 제목 점수도 줘야 될거 같아요. 이거 합쳐도 줘야 될거 같아. 그렇죠. 작품명과 설명까지. <Adsvio> 지금 만나러 갑녀. Yeah. 지금 만나러 갑녀. <eagle> 설명. 숨바꼭질 도중 혼자 붙잡혀 <supar> 외롭게 음... 앉아 있는 처량함을 담았다. 아. 100점 만점 네,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뭔가 이 배경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가장 영화하지않나 뭔가 이 주제를 가장 어,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평가를 들어보니 100점 만점에 딱 98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98점 너무 후하게 주는 거 같아요 저는 98점에 남는 점수 2점을 추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좀좀 네, 뒤에 뒤에 계신데. 자, 자 그럼 98점이나 2점 나왔기 때문에 49점으로 하시죠. 오케이. 그 오케이. 와 49점이요. 49점 나왔습니다. 저저 저 아련한 뒤통수를 찍혔는데요. 자 의견을 모합시다. 뭐자 여러분 저 솔직히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사진 진짜 좋아요. 아미들이 아쉬워할 수 있어요. 왜? 얼굴이 안 나. 얼굴이 나왔어요. 안 나. 아 그게 감점 포인트 그, 그래도 한 80점. 그 5점? 보이지 않나요? 그 보여줄랑 말랑하는 그 87점 갑시다. 87점 87점 87점 87점 87점 네. 8점 88점 8 8 네,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작품 88점 88점 88점 8해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 8있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8점 8 8 부가 설명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는 이 작품 네.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 설명이 조금 아쉬워서. 네, 저도 그렇고. 점 만점 중에 4 7점 드리겠습니다. 어. 오, 오, 오, 너무 호하게 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웃음> <저, 여, 웃음> 형 작품 저기 있는 사진. 당신 사진 제일 뒤에 있어요.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전7점 드릴게요. 네. <웃음> 저는 거지. 저는 이거 너무 놀랬습니다. 그 아, 91점 정도. 91점. 어, 그, 그런 말이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렇죠. 패션의 완성은 아, 거의 거의 완벽해요. 네. 지금 모델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한 90, 91점들이 9 1점 91점. 적당하다. 91점. 91점, 91점. 91점, 91점. 오케이. 91점입니다. 빵. 자 다음 작품입니다. 네. 아난이 사진 너무 좋아. 설명해주세요. 그래. 윤기는 어디 여기서 네, 윤기는 살아라. 여기서 살아. 네 윤여사리고요. 되게 <웃음> 뭔가 <웃음> 사주고 <웃음> 싶다가도 진짜 사주기 싫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웃음>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저희 저, 저 어릴 때잘안 사주셨어요. 저 형한테는 뭐 이렇게 잘 사줬었는데. 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첫째가 먼저지. 제가 좀좀 좀 밉상으로 생겼었나 봐요. 정말 보이스카우트 같은 이런 약간 느낌이 보인다. 감정이 잘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저는 저 오른쪽 감독님의 저그 페이크 섹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네. 어디 거지? 그러니까 배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뭐 사진이 뭔가 좀 아쉬워서 점수를 주기 좀 그런데 저는 98점 정도. 그렇다면 저는 92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점. 어후, 후하게 주네요. 저는 94점 정도까지. 아, 94점 거. 나왔습니다. 더 높게 부를 사람 없으신가요? <웃음> <경>, 경매예요? <웃음> 94점! 땅땅땅 아, 오케이, 94점! 아, 어, 멋있네요 아, 좋아요. 아, 아, 1 0 0점 줘야 됩니다열리 아, <웃음> 아, <웃음> 했어요, 솔직히, 아, 어때, 요 아, 아, 아, 완벽하지 않습니까? 100점을 줬습니다. 솔직히, 의상 점수 100점을 먹고 아, 들어가기 전에 아, 작품 명, 작다고 아, 놀리지 작다고 아, 말아요. 작다고 놀리지 말아요. 작은 것들을 위한 요정, 전국 그와 함께 라면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실을 가지고도 1등을 못한다. 그문제 있는 겁니다. 그문제 있는 겁니다. 표정 대박이네요. 이 표정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98점 주고 싶습니다. 98점. 자, 더 없습니까? 네.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딱한 96점 정도 생각합니다. 6점, 오케이, 아, 6점. 오케이. 6점. 그러면 6점. 평균을 내서 국9 9 7년생이거든요9 어. 7점같지 오, 어, 아, 좋네요. 아나랑아나구 97점. 아, 좋습니다. 97점. 야, 이 사진은. 아, 이 사진은. 솔직히 저는 이 사진 1등 노리고 있습니다.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들이 인생을 하러. 저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행복, 그게 어려워? 늦게 봐. 인생은 니네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살짝 저는 이 사진 모든 게 좋은데 네. 배경이 조금 아쉬워요. 아. 뭔가 사무실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아니 뭔가 이 약간 다 뭔가 다안 맞아서 다 짝치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시계 의상, 의상 이, 이 사다리 뒤에 뭐 저거 블라인드 뭐뭐뭐 뭐, 뭐, 뭔가 막다다 다 부조화야. 이게 뭐지 조화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그러니까, 니 정말 시계 광고 같아요 저는. 조화가 안 어울리니까 각자 점수를 조금씩 불러보고 그걸 다 합치는 것 어떨까요? <웃음> <웃음> 조화로 조화로 깨주세요. 백점 넘으면 어떻게요? 1 0 0점 넘으면 마지막으로 뺍시다. 백 자리를 빼고, 그럼 또십 자리부터 시작돼요. 십 자리부터 시작. 어, 이거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우씨? 에, 네? 제 작품이 아닌데요, 이건? 어, 지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그럼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형제 마지막입니다. 제이씨이 저요? 저는 그래도 다 더할 거예요. 에? 네? 다 더할 거. 아, 더요? 다 더해요. 곱하기 십하겠습니다. 삼십하겠습니다. 33점 지금 33점. 아, 지금 우리 계산하면 안 돼. 몇 점? 몇점 드릴래? 툭툭 던지세요. 전 70점 드릴게요. 70점. 자, 다음 바로. 다음 바로 바로 100점 됐습니다. 93점 드립니다. 93점. <웃음> 196점이 됐습니다. 194점 정도. 아, 네. 194점. 계산 계산이 안 돼. 아, 이 이미 계산이 안 돼. 194점 좋습니다. 던지세요. 빨리 던져. 전 던짐. 2. 예. 94점. 94점 드려 줬습니다. 자, 다음 차. 전제 저, 저 작품이라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백 어. 100, 100점. 100점이 날리는 거. 자, 다음 몇 점이에요? 백0 0달 날려요? 네, 1 0 0 날려요 8 4점8 4점 시간입니다 대박이다. <웃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팔십 점. 1 2 점. 이정야 이거 약간 좀 짜릿하네요. 이만 봐. 제 타네요. 결말이 어떻게 자, 될지 몰랐다. 자, 굉장히 자, 짜릿한데. 자, 빨로 자, 간다. 빨로 간다. 앞으로 그런, 그런 식으로 진행될 요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떠오른 점수를 바로바로 바로 그냥 던져버리세요. 아. 3점 드리겠습니다. <웃음> 넣어간다3 점. 삼 점. 자, 저 준비했어요. 3 점. 아, 전 아까처럼 30점 더 30점 네. 더 저는 아까처럼 3 0점더 하겠습니다. 3 0점 더했습니다. 삼십 점. 저는 9 2점 더하겠습니다. 전 148점 더. 100, 148점. <웃음> 저는 이거 정말 걔네요 98점 드리겠습니다. 98점. 아, 전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어, 예. 네. 저 네. 우리 친구니까 94점. 94점. 94점. 네. 점수는요? <웃음> 65점. 65점. 아 점수는요? 아, 네. 5점 65점. 아, 저희 어머니가 65년에 태어났어요. <웃음> 저희 어머니가 65년도. 6 5년생인니 자, 오케 아,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작품 설명. 작품 설명. 아, 나는 못했어. 야, 제가 이이작품성원에 적기 전에 진영한테 물어봤어요. 진영아, 나라 오르면 뭐가 되고 싶어요? 아, 전최육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작풍성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라 올라 한 걸어요. 그러요 나라 올라 저하는 멋진 체육인이 될래요. <웃음> <저 하늘 웃음> 오, 고수하네. 자, 점수. 줘요, 줘. 자, 한한 88. 88점. 바이바이. 88점. 저는 뭐한 그래도 뭐한 진영 나이로 네. 2 8점니다 28점. 저는 85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77에 49, 49점 드릴게요. 49점. 딱히님 아, 그렇죠. 함께 하길 물론이죠. 네. 저는 51점 드리겠습니다. 51점. 아, 아, 92점 드릴게요. 92점. 저는 이 발끝 때문에 점수를 후하해 드리겠습니다. 781점 드리겠습니다. 781점. <웃음> 아. 자, 봐요. 벌선이야 띠. 운 날리가 너무 어요 네, 두개 날리네요. 앞뒤 두개날이신 두 아 뒤에 두 개로 할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nope. 앞에 두개 앞에 개천 자리 백 자리 날려주시니까 칠십 사 아, 74. 사사사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뭐 복권 당사사사사당첨이사사사사사꼴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요사사사사사사사사사요사사사 점.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누사사요1등사사사사사사사사1등사사사 아, 이게, 이게 1등 작품인가요? 예, 네, 1등 작품입국이 방에 걸어놨습니다 97점입니다. 97점. 제, 제, 제가 들고 가지고 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네 오늘의 1등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와. 체크해. 이야. 1등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따로 있어요 선물이 아, 있어요. 그럼 뭐죠? 선물을 좀 넣어주세요. 뭐지? 응? 별로 안 갖고 싶은... 아, 어, 뭐야? 어, 어, 되게 궁금한데? 받아주세 1등, 누굽니까? 슈가 형. 슈가. 야, 아, 이... 아 슈가 형이 1등 한 거네? 야 일단 일단 액자부터 좀 묵직해. 못까요 설마 뭐 그래요? 자 뒤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빨아 빨아 봐. 빨 봐. 아, 되게 궁금다 야, 저뒤좀 뒤로 갑시다. 우리 뒤 우리가 들 테니까 뒤로 가. 들어 내가 내가 할게. 우리가 들 텐. 남자 남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되게 되게 멋진 사진이 봤 되게 궁금한데 지금? 자, 오픈장 자, 둘, 셋. 주세요주세요어세요 뭐야? 여보세요. <웃음> 뭐야?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미쳤 <이게, 웃음> 아, 액자 뭐. 야 액자 아파 아파. 지 <삐지> 아파. <웃음> <웃음> 우리 멤버들 아시다시피 <웃음> 주세요, 이거 아 지금 네. 지금은 슈거형 휴대폰 비양화면입니다백요입니다 네, 네. 이거 너무 뼈가지고 아, 진짜 진짜요. 백양화 했는데 네. 야 우리 아티스트 적견실에 두자 이거. 아, 아, 이거 나, 여러분 이거. 작품명 한번 붙여 주시죠. 작품 뭘까요? 아, 작품명. 이거 저번에 작품명 신인 배우였었잖아. 신인 배우. 아, 신인 배우. <웃음> 아, 네. <웃음>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이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선물 줬근데 야이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이제 접견실에 응. 걸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잘 나왔어요. 상품을 한 이유는 그이 사진 찍고 나서 보고 야.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진다라고 <웃음> 여러분들이 다. 알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아 이건 되게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봐야 돼. 여기. 접견실에 잘 어, 걸어둘 진짜.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회사 와서 이거 힐링을 이거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통틀로서이 사진이 오늘의 가장 베스트 사진이다. 아, 이거 백점 줘야 돼. 이거 백점 줘야 돼. 백점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스가 없는 사진에서. 아, 진짜. 아, 네. 저희가 그렇게 사진 작가가 되어 봤는데요. 예. 네. 어떻게 뭐 소환만이 말씀하실 줄 정국 씨. 뭐 결국 베스트 사진 작가는 정국이네요. 정국이가 찍은 거 아니에요? 소환 한번 해시면 정국이었어. 아,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들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또사진 아, 옷도 뭔가 사진 작가 같지 않아 <웃음> 그렇지 않아. 아 어시 같아, 어시. <웃음> <웃음> <웃음> 사진 이렇게 한, 장한 장씩 한장 남기면서 좋은 추억 많이 그쵸? 만들어 좋은 하시게요. 추억. 그리고 또 남는 건 사진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은 사진이에요. 아니요. 추억도 남아요. 오, 오 갑자기? 오 살짝 예술 같았어요. 추억과 사진과 영상 자. 하나. 하나지만. 네, 정용 씨, 그럼 마지막으로 달래라 외치면서 시 보내볼까요? 달래라! 아니, 왜요? 아니요? 무엇 있어요? 그, 네, 그 추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우리 우리 그때 찍었던 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와! 야오 그때 빠지 아 빠지! 아, 아 이거 그 정국이가 나한테 준 카메라로 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거 팔아도 되나요? 이 감성이 있다고요, 이 카메라. 중분할. <웃음> 와우, 진짜 찐다 이거. 있는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추 많이 남기시고 좋은, 좋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존씨, 마지막으로 살려라, 반갑다. 외치시죠. 자, 뭐요 박지민 씨의 신인 배우, 아, 신인 배우 박지민 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달려! <웃음>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으거좋거이